졸업식에 시청자분 두분아 너무 좋아요 조금 접어드리고 생생낼수 있고 <웃음> 한 마리 왔네요 네, 여섯 마리 글쎄, 많이 들어오 셨 네, 또 들어오 셨 어. 워 <웃음> <와우. 웃음> 뭔가 미스테리한. 못뭐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저 아가씨, 아가씨 그 남자친구, 저 뒤편에 계신데, 아가씨보다 더잘 잡아요. 한 마리 왔네. 자, 이것 째 아, 갖다 드리러 왔는데, 좀 쉬엄쉬엄 쉬엄 잡으세요. 이거 갖다 드리러 와도 무색하네. 저보다 훨씬 잘 잡으시니까. 자, 이것 말지두 자릿수만 채우면 성공입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 대낮에도, 기온이 영상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손, 손끝이 이렇게 시렵지? 유승아, 오늘 자고 좀다거군요 아, 예, 예. 하필 제가, <웃음> 어디까지 날 다시 있어요. 네. 어디 걸 무시시로 올데도 뭐, 다시 있는데. 아니, 두 자릿수는 그래도 드려야지, 뭐, 생색을 내든가 하는데, 일곱 마리밖에 못 잤으니, 이거 <웃음> 생색 내기도 뭐 하고. 와 저분은 진짜 와 저가 시또 잡았어 <웃음> <웃음> 살살해 살살 뭐 쳐다볼때마다 잡고 있어 쳐다볼때마다 잡고 있다고 아 저도 저도 맨날이 떨궜는데 부담없이 떨구고 있어요 어차피 제거 아닌데요 <웃음> 오늘처럼 떨구는게 안타깝지 않은 날이 없네 아열마리만 잡아드리면 제 임무 완료인데 하긴 뭐 잡아드리려고 해도 적어도 더 잘나오시는데 아 오늘 참날씨좀 참 힘들게 하지 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근데 왜 두개를 한번에 달았어요? 애기 두 마리 달면 추 가볍게 쓰면 더잘 떠내려 갈 텐데, 애 그냥, 그냥 <웃음> <웃음> 기를 막 뺏고 싶네. 애 기를 뺏고 싶어. 10마리만 더하면 이제 10마리에요 <웃음> 이제 할말이 있어 진짜 자 9마리째 역시 축구미는 해가 떠야돼 와이 칼바람 맞바람에 저 사계절장갑이랑 손가락장갑이긴하지만 방한장갑 두겹을 꼈고 어 이거 터졌네 오늘 분명히 낮 기온도 영하일겁니다 이 칼바람에 영상일 리가 없어요 이 막바람을 맞고 자 영상을 좀 담을까요? 자저 모습으로 자 지금 배 전체 저희 라인 이쪽에 잡으시는 거 보다 저 아가씨 혼자 잡는게 이따가 성함을 여쭤봐야 되겠어요 혼자 잡으시는 게더 많이 잡을 거예요 야 주신이야 주신 주신 이 바바람을 피해서 저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 진짜 창피해서 못 가요 창피해서 자열 마리째. 큰소리 쳐야지 자 이제 큰소리 칠 거예요 저. 두 자리 쓰니까 두 자리 쓰니까 큰소리 쳐야지 이제 손가락이 깨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핑계 저 핑계 핑계 거리가 많은데 핑계 거리 안 되려고요 너무 창피해 이거는 좀아 0.6호 <웃음> 짱이다 진짜 대체 이유가 뭘까요? 추도 나보다 더 가벼운거 쓰신거 같 애기인가? 에이 아냐 아냐 실력있어 실력, 있지, 실력. <웃음> 자태도 멋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와, 자, 자, 자. 일부러 담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근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마스크 하셨으니까 영상 같이 올려도 되죠? <웃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웃음> 아, 김혜란님, 김혜란님 시청자님이신데, 음, 뭐한숨 배운다 느낌. 배우고 스킬이 나오다 앞서면 영상 속에 있으니까 전 모니터링도 하거든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행히 쪼저럽기고두 자릿수 딱열0마리 했으니까 큰소리도 칠수 있고 <웃음> 잡으시는 거 못, 멋진 모습 담기도 하고 자 레이저에게 계속 쓰시니까 레이저 말고 국방색으로. 이렇게 생긴 국방색이 있죠? 이거 한번 불꽃을 비춰보세요. 다른 애기보다 야광이 훨씬 뛰어납니다. 다따자리서라나제 자리인데 그무사장님제 자리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 <웃음> <웃음> 하하 참왜이런면서또 이렇게 하는거지 완벽이에이 회원님이 안 보셔서 그러신데 저 지금 3면터 넣고 있거든요 13마리 째예요어 <웃음> 되게 슬프다 아니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저보다 잘하시니까, 조금 잡아드리고, 생생내고, <웃음> <웃음> 영상 잘 나오고. <웃음> <웃음> 일석 한 3, 사조는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네 마리째, 예? <웃음> <웃음> 갑자기요. <웃음> 저 사연타예요, 저도. 이제 히트 외치기도 지쳤어요. 야, 너무 잘 잡으시네, 너무. 달리 뭐라도 맛있나요? 자, 쭉, 쭈신쭈신도 쥬신. 들으셨죠? 손실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자리못 떠난 게, 아까부터 맞바람이한 초속 10m 이상은 계속 불 텐데, 제 자리를 옮기고 싶었어요. 뒤쪽으로. 못 잡더라도. 그냥 창피해서 못갔어요다 창피해서. 여장부도 돌아오고 계신다. 헤라님. 나이스. 나이스. <웃음>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여지리 레이저 진퉁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진퉁 이가 유리조리 레이저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축광 테이프 좀 얄쌍하게 예, 있는 거한 3분의 1 정도 커팅하셔가지고 세로로 커팅하셔서 대부분 그리고 파란색과 핑크 준개하셨고 어, 싱커는 야광추, 야광추 10호, 10호 정도 되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줄. 원줄이 0.6호. 그리고 낚싯대를 보니까 8대이 아니면 9대이 렉션 그러니까 짧고 강한 챔질에 후킹이 잘 되는. 그래도 붙어있네. 자, 열다섯 마리. 아이고, 오랜만이다, 오랜 자, 열다섯 마리. 저는 7대3. 그래서, JR대 가져왔는데, 너무 잘맞는 낚시대인거 같아요 제가 챔지를 짧고 강하게? 뭐 느낌은 그런데 짧고 강하게를 잘 못해서 챔질의 폭이 좀 큽니다 위에까지 그리고 좀 빠르게 하다보니까 9대1, 8대2 빳빳한데 저하고는 잘안맞는것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팔대2 정도만 써도 챔질을 하면 만약에 그 갑오징어라든가 푸뿌미에 다리가 하나 걸려다고 하면 떨어져 나갈 거. 같아요 저는 천재는 맛에도 푸위미 갑오징어 이 낚시가 재밌는 것 같아요 히트 그냥 회수하려고 갔는데 회수하려고 갔는데 잡으신 것 같아요? <웃음> 아니 가버지가 쭈꾸미, 축구미, 쭈꾸미 가버지가도 아니. 아니고. 회수하려고 왔는데. 와... <웃음> 야 이거 편집 안 해도 연속 영상으로 얼마나 잡으시는지. 체력은 방전 되신 것 같아. 쪼꼬미 여신님께서 체력은 광자 되셨어. 그런데 20마리는 돼야 체면이 좀 설텐데. 어이구, 어이구. 아 d d 틈이 없습니다, 저쪽에. 이제 헤라님하고는 많이 옆에서 낚시해봤으니까, 안수님과. 아, 이렇게 그래, 기죽어서 안 되겠어, 내가 옆에 있어서. 와, 에이. 넣고 한, 한 1분 안쪽에 무조건 잡으신 것 같아요. 앉아서 봐 송이 녹음 됐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앉아서도 잡아요 그러시네요. 17, 1 7마리째예요 얼마나 돼요? 우와. 와, 대박이다. 이거 꼭 찍어야 다 이건.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어, 마음은 더 기쁩니다. 3 0 m 터 짜린가? 뭐, 이, 아이스, 아이스박스로. 주식회사를 차리면 17%는 제 겁니다, 무튼 <웃음> 네, 네, 네. <웃음> <야, 좋아. 신청하시게. 웃음> 예, 예, 예. 저기, 흑백 조사님께서 4마리가 5마리밖에 못 잡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좀 잡아드려야 될것같아 원래 네, 네, 네. 그래, 시청자님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드리려고 해도 아, 너무 못 잡으셔가지고. 네, 네, 네. <웃음> 하긴, 하긴, 하수가 무슨 말씀을 하겠, 드리겠습니까? <웃음> 근데 두 분이서 계속 이렇게 잡으시면 두레박 진짜 아저, 아이스박스 1 이상 채워가실 것 같아 30m짜리를 말도 안돼선수님 이게 아이스박스 30m짜리죠 응. 아. <웃음> 절반을 채우셨어요 절반을 저보다 훨씬 저분 저보, 두, 두, 두 두분저 사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잡으신데 뭐 너 17마리 잡아드렸다니까 막 놀림 당했어요 <웃음> 아네난 아까 잡았데막 이러시면서 놀림 당했어 옆에 있어 멘봉하여 <웃음> 아 진짜 붙어서, 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네. 너무 잘 잡으셔 진짜 초반에는 이제 저 기, 이론적인 제이거 음. 제가 가르쳐준 이라고 음. 했는데 전설이 한다고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와 나중에는 그. 떨어져서 하게 됐어요 우블레에는 와이 어, 여장부 같으세요. 이 칼바람에 미동도 안 하세요. 미동도 제가 창피해 갖고 이쪽으로 가지 못했대니까. 아, 아 예. 고맙습니다. <웃음> 저 여분 항상 가지고 어 어.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는 배터리가 멀쩡섭식 개선요음와 좋다. 네잘 쓰겠습니다. 단점이 충전이 잘안 돼요. 아저저 이거 충전 잘해요 이런 거. 외제라. 어 그러 그래요? 예. 네, 어쨌든 한두번 해먹고요. 예. 아니면은 그냥 한번로 그냥 시더라고요 네, 예, 잘 쓰겠습니다. 한서 네. 그그그그 <웃음> 예. 그, 아, 네. 그, 그,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고 예. 원래 쭈꾸미 타기로 했는데 예. 아, 거기까지 가서 저는 쭈꾸미 타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가기 며칠 전에 나는 광어로 바꾸고 쭈꾸미 어. 태웠는데 예. 150몇수 잡으셨다고. 네. <웃음> 11월 19일. 그러니까 그, 11월 그, 하순인데. 아 근데 와 진짜 꼭 혜란님한테 국한된게 아니고 여성조사님들 고수들이 있으시잖아요 남자분들이못 이겨요 혜란 어, 감각 조금 좋으신 분들 예예 그런 분들이 실력을 안으로 가입 닦으시면 혜란님처럼 되실거에못 이깁니다 예 많이 잡으세요 이문학식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웃음> 네, 저 집사람이 현집국장인데 집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멘트 자르지 말라고. <웃음> 저는 생각이 없어요. <웃음> 관수님은 갈 예정이다 그러시는데. <웃음> 이 미는 파도에 포말 생기잖아요. 그러면 못 떨어지겠죠? 잔파도에 누수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 오늘은 정말 바람 엄청나게 떠. 바람이 너무 세게 터져서. 또 바뀌었죠? 조금 신한 태도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일단 10월달에 잡은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웃음> 이게 8시간짜린데 저기를 샀어요 어떤 집사람이 8시간 내내 녹화할 수 있는 게 예예 예. 처음에는 편집을 제가 했었는데 어 제가 시간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집사람이 근성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근성이 좀 없는 편인데 마스터 플랜 같은 건 집사람이 다 짜고 저는 낚시에 좀 열중하고 또 재미도 있고요 어, 그러세요? 가대에서만 해도 아, 그렇죠. 드실 만큼 나오니까. <웃음> <웃음> 원래 뭐 많이 나오거나 그런 식이는 아니죠. 갑자기 많이 나오는 시기면 뭐 걱정도 없고. 좌대 타고 실수를 한번한게 있는데 저희 사회권 가비는 선상은 항상 저기를 했거든요 가지채비 가지채비 근데 좌대는 거의 다 직결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신파악도 좀 해야되고 하니까 는 <목소리> 그렇죠 예예 예. 오, 요건 좀 크다. 에이, 네, 별로 안 크네 요거, 거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채비 터트리셨을 때, 저라도 분발을 해야지. <웃음> 그래, 그래야지 잘못 <잡아드릴게요>. 들을손안 <웃음> 시려우세요? 네. <웃음> <웃음> 자 30m 아이스박스인데 아, 오늘 시청자분 두 분을 믿습니다 이관수님과 김혜라님 이라고 완전히 고수님들을 뵀는데 물물기 포함해서 30m 아이스박스 겨울 축꾸미가 거의 절반이 찼습니다 절반이 와뭐 소식은 이 정도는 하고 오늘 채비 사용하신 거 보니까 어, 레이저 얘기 요리조리 레이저 얘기 진퉁 그거 <웃음> 쓰셨더라고요. <웃음> 네, 정보 겸팁으로 알려드리면서 올해 했던 주꾸미 낚시 중에 아니야 두 종류 낚시 중에 통틀어서 오늘이 가장 힘들었던 낚시 같습니다. 바람이 춥고 칼바람이에요. 영화권에서 진종일 거울도 많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